또 시작됐다. 또 시작됐어. 제안이 또 시작됐어. 으! 불러 갑니다나굴으로 자, 나락굴로나락굴로 가라. 나락으 여기 안에 바리오 마이 다 걱정하지 마세요, 여러분. 파니 비행기. 파니 비행기. 파니 비행기 나랍니다. 이야! 왜? 어디 갈까요? 어디 갈까요? 어디 갈까요? 아니 비행기 어디 갈까요? 아 어디 가시고 싶으십니까? 왜요? 뭐예요? 왜요? 왜요? 왜요? 왜요? 자 올라가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갑니다 올라 올라갑니다 갑니다 재밌어? 오 뽀뽀 재밌으면 뽀뽀 엄마 재밌게 해으니까 뽀뽀. 뽀뽀. 뽀뽀 뽀뽀 뽀뽀 뽀뽀 아니야 아니야 재밌게 해으니까 뽀뽀 뽀뽀 뽀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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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게는말는게야 아, 저, 저. 아, 여자의 지 보이지, 말하는 게 아니야? 이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보이지, 보이지, 보이지, 보이지, 보이지, 보이지, 보이지, 갑자기 보이지, 갑자기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재밌는 거? 봐봐 봐봐 여기 앉아봐 엄마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하니야 <웃음> 봐봐 소리소리 이야 아, 엄마가 어니 <웃음> e m <웃음> 괜찮아? 에? 다시 운다고? <웃음> 왜? 뭐 <웃음> 재밌는 거 보여줄까? <웃음> <웃음> 이지 <웃음> 야! 야! 아이기 어때? <웃음> 애기들은 왜, 왜 오는 걸까?